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온라인 강의를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온라인에 여러분들만의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예정인데요 제가 5년 넘게 이렇게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 왔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영상 콘텐츠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수음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이크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뭐 IT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능에 대한 뭐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5년 넘게 마이크를 계속 써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노하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 이 제품에 대해서 좀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은 마이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녹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질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애초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는요 제 조그만한 필라 M 마이크인가요? 그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마이크를 썼었어요 그 마이크를 썼었을 때는 마이크 수음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찍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냐면 목소리 녹음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고급스럽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어차피 영상 콘텐츠 만드는데 목소리 정말 좋아야 하니까 그냥 마이크 비싼 거 사자 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한 20만 원이 넘었나요? 그래꽤 많은 돈을 주고 거의 지금 2016년 쯤에 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당시에 산 마이크가 바로 짜자잔 이 마이크입니다 자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로데 NT-USB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지금까지도 너무도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 수음도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 이지쌤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 모든 영상들에 목소리가 바로 요 녀석을 통해서 녹음이 된 겁니다 아 일단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진짜로 사서 썼던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애초에 패키징 자체가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탠드 그 여기 팝필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본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물론 목소리가 좋은 건 당연한 건데 녹음을 하기가 정말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포트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마이크 같은 경우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 가지고 마이크 전용 그 케이블이 있어요. 이게 3구. 이게 구멍 3개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쓰지 않아도 되고 바로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녹음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그한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그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뭐냐면 바로 헤드폰 즉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걸 통해서 현재 내가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녹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지 바로 제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마이크를 활용해서 그 모니터링도 하면서 제가 녹음을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정말 잘 썼어요 자, 목소리 녹음도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어느 정도 대고서 말을 해도 충분히 말표현이 가능한 건데 제가 이 마이크에 대한 성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만들면서 마이크를 한 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제가 이제 제 오피스 제 방에서 쓰던 마이크인데 이거를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제 방에서 녹음을 또 간단하게 할수 있을 만한 마이크를 샀는데 이번엔 조금 저렴한 모델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저렴한 모델은 예를 들어 10만원 이하로 쓸수 있는 좀 가성비 좋은 어, 마이크를 구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요 어, 이 마이크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떤 마이크냐면 짜잔잔, 바로 브리츠사에서 나온 BSTM500이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이것도 써봤는데 어, 목소리 소음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여기 안에 패키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치대라고 할수 있죠 이 책상에 거치를 해놓고 팝필터에 그리고 쇼크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진동을 잡는 쇼크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수 있는데 요거를 다 합쳐서도 1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요거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썼었거든요 이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가격을 생각해보면 오 여러가지 많은 거살 필요 없이 딱 요것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점이 있다면 요거 이 마이크만큼의 마이크 숨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니터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크가 당연하겠지만 이 비싼 마이크만큼의 성능이나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뭐 온라인 회의라든지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마이크의 성능이 어떤지 제가 이두 가지를 설치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녹음을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브릿지사의 STM500 모델을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지금 현재 로데 NT-USB 제품을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녹음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요것을 거의 3년 넘게 거의 다 계속 이것만 써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상의 제품은 안 써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가격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 브릿지 모델을 사용해 보니까 아무래도 목소리 수음 자체가 조금 덜 되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안에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수음량이라든지 크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비싼 것과 그리고 약간의 좀 가성비 있는 제품을 비교하려니 너무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막상 온라인 강의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싼 제품을 먼저 구매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들부터 사용을 해 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목소리의 수음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그리고 자료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